쌀쌀한 평일의 아침 행복이 6차접종을 맞추기 위해 신착형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들렸습니다. 하지만 병원엔 형님이 보이지 않고 행복인 한껏신이나 병원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. 예, 너 혼자서 뭐하니? 선생님은 어디갔어? 이 조그만게, 저러 가. 오빠야 일이 거친 애네 아 10분이요? 예, 예 앉아있을게요 예. 수의사 선생님이 10분 후쯤 도착할 것 같다고 알려주시는 용사님 내가 좋아하는 병원에 왔으니 당명록은 작성해야지 휘이 응 병원 스멜 오늘따라 냄새가 유달리 좋아 바로 그때 어 이건 무슨 소리야 불났나봐 소리에 불이 났다고 생각한 행복인 예. 강아지야, 불난다 봐. 얼른 여길 나가야 돼. 거참 조그만 게 대개선가시기 보네. 불난 거 아니야. 알람이 알람. 응? 알람? 예, 강아지야. 그게 뭐야 알람? 말해줘, 강아지야. 대체 알람이 뭐야 혼자 먹지 말고 알람 나도 좀 줘. 에휴, 내가 말을 말아야지. 병원에서도 세상 오지랍이란 오지랍은 다 떨고 다니는 행복이 어이 아빠 양반 여기 딱내 스타일이야 행복인 병원 올 때마다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다른 애기들과 달리 병원이 좋다는 특이한 성격의 으허. 행복이 응? 행복이 불렀어? 왜? 왜? 덥다 아빠 양반 물좀줘 아빠에게 물을 응. 달라고 하곤 또 어디론가가 집적거리기 시작하는 행복이 엄마 육강하고 눈이 매서운 아인 뭐지? 아빠 양반, 얘는 누구야? 그 걔는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? 오호 뭔가 우묘하게 생긴 친구네.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건참 즐거운 일이야. 고향아난 행복이야. 넌 이름이 뭐니? 내 이름은이라서 뭐 하니? 나 건드리지 말고 저리로 가. 힝. 여기 친구들은 왜 다들 같이 한 거야? 행복이 무서워. 본인이 오지럽 널다는 건 알지 못하고 남 탐만 하는 행복이 그녀는 다리 한쪽이 없어 쫄뚝거리며 걸어가는 예쁜 고양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 갈색 고양아 많이 힘들지 행복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응 괜찮아 나는 이 자세가 이제 익숙해져서 많이 힘들지 않아 고마워 친절하게 물어봐줘서 아니야 혹시 도움 필요하면 불러 바로 달려올테니 아이참, 근데 의사선생님은 10분이 지났는데 왜안 오는 거야? 행복이 말대로 의사선생님은 왜 아직 안 오는 걸까요? 정답은 다음 편에 밝혀집니다.